자, 에,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자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웃음> 자, 메뉴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논문을 서론 부분에서부터 읽어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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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뉴 엔지니어링 자이 방법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방법도 있고요 파베직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방법도 있고요 메릭스 앤더 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 분석 방법이 이와 같이 아주 여러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분석에는 MS Office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분석을 했다. 매릭스 밀러 방법하고 카사바나 스미스 방법,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하고 매릭스 앤드 존스 방법은 자, 각각 이겁니다. 재료 원가와 판매량 그다음 공헌이익과 판매 비율 그다음 공헌이익과 판매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 방법이 자, 이한줄 읽어서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뒤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우만방법하고 파베직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은 각각 단위공헌마진과 총공헌마진 그 다음에 가중공헌마진과 식재료 비율을 바탕으로 평가한 메뉴분석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방법에 따라 기법에 따라 사실 판정결과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